자 여러분 이제 시작을 받았습니다. 내 목표는 2,526개 샹크스 3개. Let's g 아 진짜. 아 처음이니까 다 깝니다. 뭐안 뜨겠죠 1차 잖아요 아, 안 떴어요 자 일단 50개 날리고 자 다음 50개 들어갑니다 바로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좀 논스톱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니까도안 되는 것 같아요 1 2오 요거 조금 기대할 만해요 자, 처음으로 지금 황금깃발 나왔어요 지금 블링블링 하죠 여기서 무지개면은 아. 여기서 무지개가 또 아니네 이런 것도 애매해요 무지개가 아니고 옛날에 황금깃발이라고 좋아했는데 요즘은 무지개까지 판박자가 마다할텐데 이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벤베크만이 뜨자는 거야 이것 봐 아니잖아 아어엇! 그치 아, 안주냐? 아 벤베크만 나왔다 이거 벤베크만 나왔어요 이거봐 벤베크만 나왔죠 아벤베크만 하나 하나 오아 요거 또 요거 벤베크만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아씨아씨 아, 씨. 기어코 이게 나오네 아, 아 이게 애매하다는 거야 이거면은 또 내가 봤을 때 샹크스가 아니라 이제 뱀뱅맨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인거지 말이지 이것 봐 키네속 그냥 기어코스만 오지게 나오잖아 이것 봐내 뱀뱅맨 나온다 그랬지 이거 딱 뱀뱅크만 나올 딱 느낌이었잖아 아, 나는 포기하잖아 우와 나는 포기하지 않아 지금 초루가 열심히 뛰는 게이거 느낌이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지금 기회 내가 지금 구독했으니 철루가 지금 구독했으니 뜰듯 그래 철루가 지금 구독을 했다 뜬다 뜬다 뜬다 철루야 뜬다 철우야 이번에 샤크스 뜬다 바로 내가 철루야 내가 샤크스 타면 지금 바로 내가 지금 습금 태운다 철루야성교스 뜬다 그지? 렇 뜨는 거 맞지? 잠깐만 나 지금 구독했음 고맙다 이퀄 이퀄? 아어떡 고맙다 아.. 엠베만 개꿀 엠베만 레벨 1 가기에요 이 이퀄링 구독 감사합니다 아 샹캐슬 안주는데 유튜브 관광객 나도 구독 박는다 그래 고맙다 템베키만 5성 탈성띠 아 어. 아, 최고의 점에서 대입시 너무 화가 나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질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 가입하면 기운이 더좋을 거야, 당연하지 아, 앙네 뇌절띠 나에게 남은거 고작 1000개 1400개 증발 현재 1400개 증발띠 토이 저리기 시작했어 타비드 샹크스 가슴이 웅장해진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나는 매우 화가 난다 어디까지 열받을 수 있을까 간다 형 홍화면에 티치를 빼형 700개 남기고 떠요 불망 간다 그리폰 찌르기 그리폰 찌르기 나도 얻고 싶다 아, 이건 씨 빨강이... 아, 둘셋넷다섯구요 AU, AU, AU, AU, AU, AU, AU, l u n u s u 1 u 뭐라 AU, AU, AU, a 감사 u AU, 구독 AU, a 감사링 감사링 감사링 AU, AU, AU, AU, AU, AU, a 너무 열받아. 아, 정말 너무 너무 열받아. 구독 받고 바로 오남이였었어 정말 너무 열받아. 아나 진짜 샹크스뽑으러 왔어. 우타이스 면 우타끼고 뽑으면 좋았는데. 어 요거는 이제 황금기빨 각이죠. 여기서 부터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글씨도 좀잘 떠주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샹크스 기대할 만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기대할 만해요. 자, 여기서 30%의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는 스네이크 매니아가 떠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 아, 내 비록 옛날부터 신상이랑 인연이 없었지만. 아, 근데 여기서 하나 뜰것 같은데. 맥스 크이 통하는 거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w 소다시. 아. 어. 와. 얘들아 스타빠스타빠너 회원식 가입했지 다너 때문이야. 야스타빠 고맙다. 그리고 오늘 구독 받은 애들 야 고맙다. 아. 어. 야 윤금미 윤금미 눌렀지 야 고맙다. 아. 야 티치 빼고 됐다야 티치 빼라고 알려준네도 고맙다 아 이제 생각나가는걸로 이비왕성이웃 고맙다 아 진짜 대박이네 진짜 아아 아, 떴다 야뭘 뜨면 안돼 야 여러분 이제 제 목표는 하나 더더 더 바라지 않아요 하나만 더 아3 0 0 0개 확정은 좀 심하지 않냐? 아 제발 오 여기서 황금기 빠리면 나올 확률이 커요 아 씨. 아.. 좀 기대했는데 씨 아아!! 밴배 그러면 내가 또뜰거라 그랬지 아.. 내가 하나 더올줄 알았어 아.. 뱀뱀크만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샹크스가 한번더 나오냐 뱀뱀크만이 하나 더 나오냐 이 싸움이었는데 아 근데 이거 두 개가 한 방에 뜨는 그 레전드 영상 한번 뽑아야 되는데 진짜 편집하지 않고 한 큐에 두 개가 나오는 그런 개꿀 영상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아.. 아슬슬디 아.. 아.. 한장 바리스타 목사님 저 반갑습니다 지금 뱀 베크만이 85야. 그래,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그치,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하지. 이게 왜안 나와? 이럴 줄 알았어. 어, 아, 뱀 베크만 씨 오지게 나오네. 씨, 아, 씨 레벨 90 각이네. 이거 지 아, 레벨 90, 1,500 개서서 나와서 신상은 엠베이크만90 개야. 어, 계속 가. 아, 라스트팡이네. 아, 아, 아, 신상 한 개밖에 못 먹는다고? 얘 예, 그러면 안 됐어.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 했냐